농구는 신장으로 하는 걸 하는데 농구는 신장입니다. 어우와아우드가뭐리아을할줄아는 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그냥 이길 것 같습니다. 와. 우우우우우우우 크록스맨 우우우우우우우 지난번 가드 대 센터 경기에서는 가드가 이제 센터를 이겼죠 가드 포지션이 포워드 포지션을 이제 상대하려고 합니다 포워드는 센터보다 신장은 작지만 능력치가 골고루 이제 퍼져있는 포지션이죠 오늘 가드 포지션이 포워드를 어떻게 상대할지 오늘도 한번 지켜보시죠 지난번 경기에서는 실력 차이 부분을 많이 얘기하셔서 오늘은 각대학의 특급 엘리트 선수들만 다 모였습니다. 자, 포워드 포지션부터 소개해볼까요? 동국대학교 3학년 2학생입니다. 키는 190입니다. 쫓아오는 거 정도는 허락해 줄 테니까 잘 따라와라. 동국대학교 1학년 이상현입니다. 키는 188입니다. 상대방이 추격할 수 있게 처음부터 바장밀어붙여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3학년 나성호입니다. 키는 188입니다. 그 맨날 카드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농구는 신장으로 하는 걸 하는데 농구는 신장입니다. 동국대학교 3학년 이두호입니다. 키는 192입니다. 이미 졌는데 뭐하러 게임을 하니 빨리 집에 가거라. 동양대학교 1학년 김주영입니다 키는 190입니다. 그냥 완전 그냥 밟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1학년 백시협입니다. 키는 181입니다. 쉽게 얘기할 것 같은데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대학교 1학년 최강민입니다. 키는 188입니다. 저희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동국대학교 3학년 박승재입니다. 키는 179입니다. 포워드가 뭐 리딩을 할줄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그냥 이길 것 같습니다. 한양대학교 1학년 김선우입니다. 키는 175입니다. 상대 죽여버리다는마음을 하겠습니다. 1대로 다 지켜버려야죠. 전국대학교 2학년 이경동입니다. 키는 185입니다. 포워드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기겠습니다. 가드팀 인터뷰한 걸좀 들어봤는데요. 네. 이도저도 아닌 애들을 좀 모아놓은 게 포워드 집단이 아닌가. 가드는 키 작은 애들만 모아놓는 집단 아닌가. 약간 예,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솔직히 저희 그냥 발 냄새만 막고 따라올 것 같은데. 어떻게 각가시네요 저희가 뭐 일대일로 저희 뭐 가볍게 제끼면은 알아서 앵크 브레이크 시겠습니다. 예.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가자고. 가자고 걸어가면 돼. 카메라를 찍어. 가드 대 포워드 경기 룰입니다 가드 다섯 명과 포워드 다섯 명으로 구성된 5대5 경기입니다. 경기 시간 제한 없이 30 점을 먼저 넣으면 전반이 종료되고 후반에 60 점을 먼저 넣는 팀이 승리합니다. 전후반 각각 타임 2 회씩 있습니다. 그외 누른 정신 농구. 그리고 수비는 3리투 수비는 3리투 쫄았는데 승재 형이랑 정이랑 선우는 무조건, 어, 3점 3점 무조건 나가야 돼 승자, 승자, 승자, 승자, 승자, 승자, 승자, 승자, 승자, 승자, 승자, 승자, 승자, 승자, 승자, 승자, 승자, 승자, 승자, 승 지금 4대자 승자, 승자, 승아 승자, 승자, 승자, 승자, 괜찮아 괜찮아 찮아 괜찮아. 나도 나 승자, 아자 승자, 승자, 승자, 승자, 승자, 승자, 승자, 승자, 승자, 승자, 승자, 승자, 승자, 승자, 승자, 승자, 승자, 승자, 승자, 승자, 승자, 포워드팀은 가드팀을 상대로 3투존 디펜스를 준비했습니다 앞선에 3명의 수비를 세워둠으로써 볼 흐름을 차단하여 가드팀의 장점을 상쇄하려는 의도입니다 장전장전 만약에 이이하면하면올 감독님이 존댓말 포스... 하시네요 포스터는 어때요? 제가 볼때는 실력은 저도 가드다보니까 훨씬 높잖아요 이쪽이 상대가 안되잖아요 박스 만 하면 됩니다. 저쪽의 강점은 박스 만 막으면. 네, 크로스. 포도 폴로 시작했어요. 와, 수비 좋아. 와, 3-2네요, 3-2. 존디패스, 존디패스. 와 쉽지 않겠다. 가드들 쉽지 않겠어. 와 볼은 잘 돌아, 볼 엄청 잘 돌아. 와, 오. 아! 오! 오! 와 나이스 패스. 됐어, 됐어. 확실히 골이 잘 돌아서 가드들 게임이 재밌다. 유투맨이면 은 제껴가지고 찬스 볼 텐데 쫀어 버리니까 처음에 안 보는 거지? 진짜? 야 간이 좀 세다 근데 <웃음> 지금 쟤네 신났어 지금 아, 신나서 안 힘들어 쟤네 지금 아, 상대 슛안들어가니까임이어떠셨 타이밍 좋아하는데 5패스 3렬 3류가... 같겠지? 그러니까 오패스 3렬 같겠지? 잡아주면은 네. 근데 어차피 3점 사도 어차 리바 되니까 그냥 리바 한줄 지낸다 3렬 지낸다니까 일단은 확실히 부족한 게 볼이 잘안 좋아. 다와있 어？아, 만 만치 않아？아, 너죽이랑이러 는데 엄청나 구만. 안 베게 안요오 오, 착해 침착해. 침착해. 오. 잘 돌아 볼잘 돌아. 와, 오. 와 타이밍 탁, 탁 맞네. 와 음, 장난, 장난 아니오 컨트롤 이게 다 좋아. <웃음> 와, 와, 와, <웃음> 수비방. 와, 와, <웃음> <잘했어>. <웃음> 와. 와 <웃음> 야. 달아났어, 달아났어. 드라이빙했어, 이제 다 안으로 보이니까. 키가스에서슛쏜다오에 그리바닥. y e 리바 s c 얘네 속공밖에 없으니까 속공 막 n e 고 k e r 고 school m a g a z i 생각해보니까 체 r 가 우리보다 h i 약한데 e go. I t h i 마크를 e 마크를 그러니까... 아... we go. I thin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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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빈 왔습니다. 아, 와 세훈이 세훈이. 말린다 말려. 아, 이게와 순차 순차. 아, 아이고 까비. 고우 아, 포워드는 진짜 포워드답게 농구를 하고, 가드는 가드답게 농구를 하고 있어. 가드들 오. 가드 들어 죽겠 오, 오. 오! 가든 쪽 가든 쪽. 오, 와 야, 저 어, 1학년 저... 아, 들어가야 돼! 몇개더 들어갔어도 비슷할 텐데 저희 심령 한데, 저기 애이 약간 사 탄다 그는데꽉 사도 되겠냐? 아, 절대, 안 절대 안 돼, 아, 절대 맨한바꾸시까너 아, 너무 좋아. 멘트맨 한점 정도까지. 한 명이 먹히면 그 자기 자기 오케이, 잘못인 거야.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일대딱먹히고 자기 잘못인 거야. 멘트맨으로 어, 아, 가끔 포워드를 이길 수 있을 까 오오 다리가 기니까 빠른 느낌은 아닌데 그냥 쭉쭉쭉 나가네. 와 아이고 짝짝 나온다 짝짝 나온다. 들어 와, 깎아나온다, 깎아나온다. 때 됐어. 와, 이거 또 궁금해지네. 코드가 그냥 이길 줄 알았더니. 진짜 빠르다 오, 하연! 하연! 매드 좋아 이 친구 꽉 어, 그만 넣어주더라고 대 1대 1 하연! 와우 와, 이거 친 메이드 좋다. 여 야호, 야, 야, 야, 야, 야, 야, 이 야, 야, 야, 야, 야, 야, 거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그래 까들이막패스리바 들어가는 게막없어져 여기 손에 막작서안 보여. 막 들어가 봐. 진 이쪽 보면 없어 이쪽 보면 없어져, 아, 이쪽 보면 없어져 있어. 헤드피가 패스 이렇게 이렇게 어. 아 근데 제가 이제 쫄릴 거같 아. 쟤 우리 멘이 너무 그러니까. 범위가 어이슈제 가드팀은 기동성과 패스워크로 피지컬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데 존 디펜스는 한 명을 제끼더라도 다음 수비 지역에서 도움 수비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반면에 맨투맨 디펜스의 경우 자신을 전담하는 마크맨만 제친다면 찬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드팀에 유리합니다. 도발로 도발로. 아! 오, 아! 빵이. 아! 오. 오, 풀코트 풀코트. 다 붙었어, 다 붙었어. 와, 우리 주장 가드야, 가드. 와, 육방이 있으니까 안 뺏기네. 이친구 어떻게 말 것인가. 와, 저거를 좋아. 다 놓더라고. 10점 차네. 오, 오. 와, 오! 가드는 픽이 없으니까 조금 힘드네, 공격. 스프린을 걸어줘야 돼. 좋이거저 와, 와, 진짜 좋아 왼손 저거 올려놓는 거다 들어가 와와 굉장한다. 와. 왼쪽 주지 마! 그렇지! 나 찍힌다! 나 찍힌다! 나이스 패스! 나이스 패스! 왔어! 또다왔어 어우 끈질겨! 왼쪽 막아야 돼! 왼쪽을 막아! 왼쪽을 막아! 와이. 오, 오. 야. 그냥 앉은다! 그냥 앉아! 오오었어오와한번 오, 공격 정도 맞는데 두번 공격을 못막아 받으리 리바운드가 안 되니까. 오! 우리가 3점만 하나 던져 그리고 오스리옷 못하잖아 한명 던지면 네명다들어가 2점 주자 하고수고 응. 그래서 아 뭔가 처음에는 이게 쉽게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저희가 그래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쫀 했을 때도 이제 슛이 안 들어가서 저희가 전반전 약간 이기고 끝난 것 같고 확실히 이제 맨투맨으로 하니까 이제 일대일적으로는 이제 카드 이렇게 막기가 좀 어렵다는 걸 느꼈고 처음에는 상대가 너무 키 크고 힘드세요 그래서 어려웠는데 저희가 그래도 속공 밀고 자르고 빼주고 그래서 그래, 그래서 박빙영 기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나기 좀아쉽잖아요 5대5 1대1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각자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가셔서 1대1 경기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록스! 맨! 맨! 수고습니다 고맙다 <웃음>